뒤집어 건져 놓지 않고 저렇게 똑바로 건져 놓은 거는 아직 배추를 깨끗이 세척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 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음더 절여지면 안되겠기에 건져 놓는 겁니다.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야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런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